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상담 좀 하고 싶습니다. 뭐 커피 한잔 하고 싶습니다. 밥한끼 먹고 싶습니다. 아줌마는 관계없는가요? 뭐 아줌마든 아저씨든 관계없고 소주는 먹어도 커피나 밥이나 먹고 앉아갖고 노닥거리는 성격이 못됩니다. 2023년 엄청난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동산 정책, 뭐 예전 2078년 0 정도에 실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그대로 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뭐 차곡차곡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 세제를 완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 인하도 마찬가지 압력을 좀 줬죠. 그리고 대출 규제에 이어서 마찬가지 지금 금리가 낮은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을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출 금액이 뭐한 7%에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한 5% 정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는 기존 특례 보금자리론이 뭐 4.6%, 8%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은행에서 4.5%까지 지금 내리니까 지금 보금자리론이 4% 뭐 초반대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금리는 계속해서 사실 올랐다가 내렸다가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론이 무조건 저렴하다. 그렇게도 말할 수도 없죠. 금리 같은 경우는 올랐다 내리다를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5억 원. LTV, DTV 안에 이용 가능, 뭐 DSR 미적용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완화를 대부분 해줄 테니까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라, 아파트를 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대출 하나 보고 지금 아파트 구입을 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왜? 지금 이 대출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파트 가격이 1억이 내릴지 2억이 내릴지 모르는 시국에서 이런 대출 하나 해준다고 아파트를 구입해서는 될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 금리 자체가 기존에 7%까지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평균적으로 지금 4%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다시 3%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4%에서 뭐물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현재 지금 보금자리 특례론 자체가 지금 요거는 지금 수정이 안돼 있는 건데 4점 초반대까지 내려갔단 말이죠. 그리고 유독 요은 이하의 아파트나 뭐 나가고 주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부부 합산 1억원 밑으로는 4.65에서 4.95 그리고 6억원 초과해서 소득이 1억원 초과했을 때는 4.7에서 5.5 근데 최대 특별로 90 bp 0.9%를 더 할인을 해주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BPL에 해놓으니까 사실 모르는 분들도 많고 처음 듣는도 아는들인데 그리고 그 금액의 대상은 주택 가격으로 9억 원 이하의 대상입니다. 현재 주택 가격은 9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대상 금액도 향후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서울 경기 인천은 대부분 9억 원이 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물론 아파트 가격이 현재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서는 조정이 좀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정책 때문에 종합건설에서는 또한번 울분을 터뜨립니다. 주택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1, 2, 3층 상가를 놓고 4층에 주인세대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 주 규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4층까지 주인세대를 안 놓고 상가를 넣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작은 상가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욱 팔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그 정치하는 성향의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규제가 바뀐다고 해서 수시로 그 규제에 자꾸 따라서 발맞춰서 움직이다가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출 하나 보고 또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구입했다가는 또 손해를 볼 수가 있죠. 기존의 은행들이 너도 나도 지금 금리를 좀 낮추고 있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9억 원 이하 주택의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KB 시세를 해서 우선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원의 시세 그리고 주택공시 가격으로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세개 다가 9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뭐 쉽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실제 거래가액이 최근 거래가 8억 6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10억 1600에 거래가 되는 아파트인데 KB 시세를 반영하게 되면 10억 2000으로 아직 실거래가의 범위에서 완전히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 거래하는 게 8억 6천원인 줄 알고 거래를 득하고 당연히 보금자리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대출이 안 돼요. 계약금 날리는 사례입니다. 대출 시세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변경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실거래가가 내려가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은 바로바로 바로 시세가 다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KB 시세 자체를 확인을 하고 나름대로 아파트 계약을 해야 된다. 뭐 그렇다고 지금 현 입장에서 이렇게 대출해 준다고 아파트 구입할 사람들은 없겠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있으면 알아서 계약을 하시면 되고 물론 일반적으로 은행에 가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집을 하나 사야 되겠다, 아파트를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일단 뭐 용도는 주택 구입으로 해서 1가구, 1주택, 무주택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부분에 자금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고 기본적으로 갈아타기를 하기 위해서 자금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사용하고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세 가지 용도에서만 사용을 할수 있는데 1가구 2주택의 뭐 기분 처분 기간은 2년입니다. 2년이면 좀늘널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결국은 현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안 내려가면 은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쉽게 구입을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금액을 많이 내려서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은뭐 대출 하나 쓰고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파트 분양을 받아 놨는 분들이 잔금 대출로 활용하기에는 충분히 쓸모가 있을 것 같다. 뭐 9억 원 이하면 대구에 뭐 어지간하에 정말 비싼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는 충분히 뭐 장건물을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주자 요건 해당되는 부분에서 뭐 70% 65%니까 예를 들어서 뭐 9억이다. 79, 64, 6억 4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5억까지만 나온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뭐 대출에 대해서 해결이 될것 같고, 규제지역, 지금 뭐 대구는 규제지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본 5억대에서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얼마든지 아파트 구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구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방 경북에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고가의 아파트들 엄청나게 많지만, 지금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 10억 넘고 9억 넘는 아파트들을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프로 %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의 고가의 아파트들은 사실상 규제 해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우대형이 4.6%에서 4.9%고 일반형이 4.7에서 5.5%인데 최대 90 BP니까 6 4.65에서 0.9%입니다. 이게 0.9%를 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은 현재 상황에서 3%대까지 내려와서 충분히 거래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뭐 30년, 40년, 50년 하지만 은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것들이 20년을 많이 서로 했습니다. 그리고 30년은 뭐 지금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 30년을 해놨다가 어차피 국가에서 나오는 돈을 또 돌리려고 하는 분들은 얼마든지 또 최대한 돌리니까 그런 돈을 돌리는 게 맞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만기를 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분들은 사실 뭐저소득층이나 뭐 아니면 나름대로 돈이 좀 없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사회배려층 그리고 신혼가구들 그리고 미분양주택 뭐 이런 부분에서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7천 ,000, 8천만 원 이하 부부합산으로 해서 그런 분들에게 최대 80BP 0.8%를 더 깎아주겠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리트가 있는 것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다 있어요. 근데 뭐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게 얼마든지 돈을 좀 융통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최대한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보고 실입주를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이런 중도상환수수로 큰 의미가 없죠. 이거는 또 객투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너들끼리 찢고 지 뽑고 싸우든 일단은 부동산 어떤 경기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어서 세제도 좀 거두고 나라의 곳간이 비어 있으니까 너들끼리 좀 찢어지고 뽑고 싸우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좀 해라. 뭐 그런 의미 알겠어요. 중도상환수수로 왜 필요해요? 물론 뭐 이론적인 말로는 뭐 지금 계속해서 은행 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이 사실 나중에 되면은 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다른 은행 금리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그 나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너들끼리 또지고 복고 쌓아가 일단은 뭐 경기 활성화를 좀 시키고 경제에 좀도움이 되고 뭐 죽을 놈은 좀 죽어라. 뭐 그래서 이런 중도상환수술을 만들어 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런 규제들 완화되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 금리나 마찬가지 계속해서 뭐 하락된다는 보상은 못해도 예전 금리로 돌아갈 수도 있다. 금리는 계속해서 수시로 올렸다가 내려간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뭐 KB시세 그리고 뭐 한국부동산원시세나 주택공시가격 요세 개를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세 개에서 나름대로 구억이 넘게 되면은 5억이 넘게 되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항상 도장 찍고 나서 전화해서 물어보면 아무것도 얘기해 드릴 게 없어요. 저도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건 수임하는 것도 아니지만은좀 답답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성격이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참능일도 내일 같고 내일도 그냥 내일 같고 참 답답한데 더그 답답한 건 새벽에 문자 좀 하지 마세요 술 먹고 전화 하나 문자 하나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완화 정책들은 계속해서 나오겠지만은 이런 완화 정책들이 지금 현 상황을 자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대처 방법은 아니다. 네, 아파트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단지 이런 금리는 사실 아파트 계약을 했던 분들, 그 주택을 팔지 못해서 입주를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런 대출도 나오지 않을까라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고가 주택의 투기 세력들은 또 물린 거죠. 아무튼 뭐 아는 지인이 뭐 전화가 와서 얘에 대해서 내용을 물어보다 보니까 뭐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알려드립니다. 뭐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다 아는 내용 아니겠나 싶은데 인터넷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뉴스에도 나오는 내용들이고 항상 참고하시고 도장 찍기 전에 물어보시고 저녁에 밤에 전화 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이곳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